안녕하세요. 오늘 보름달 구경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보름달 구경하실래요? 음, 가방에 블 어. 우목 뒤에 그 뭐야 종기 하나가 났는데 그거 터트리니까 아, 저기 잡아 저기니까 아우, 그러니까 뽀미가 왜 똥꼬 짜면 아파하는지 알것 같아. 아우 나도 이렇게 아픈데 쟤는 얼마나 아프겠어. 아, 그래도 저 항문 남저 염증 저거 빨리 짜줘야 되는데 도통 안돼 준다. 도통 안돼 준. 와 별이 안 보인다 이렇게나 밝은 달인데 참 안타깝다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이 뜰때 있잖아 소원을 빌잖아. 어. 그러면 이루어진대. 응? 근데 네, 그 소원을 빌때 있잖아. 그, 해야 되는 저기가 있어. <웃음> <웃음> 그, 화장이랑 이 소원 비는 화장이 있거든? 따로? <웃음> 아니, 진짜야? 그래가지고 소원 빌때 하는 화장이 따로 있어. 자기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는 그 화장을 하고 이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야 돼. 그 화장을 안 하잖아? 그러면은 그 소원이 안 이루어져. 이게 뭐든 할때 세팅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그거 뭐안된 사람은 소원도 못 이루겠네? 그러고 간단한 진리야. <웃음> 아니, 그니까, 저기, 뭐야, 소원이 이루어지길, 캬, 응. 옛날부터 그런 거 있잖아. 어?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뭐, 흰 소복을 입고, 뭐, 칼을 갖다가 부엌에서 뭐, 갈아가지고. 아, 네? 아니, 어, 아니, 아니 그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는, 그런 게왜 그렇겠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뭔가 세팅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 음, 그래서 뭐, 소원 비는 화장은 뭔데? 그건 이제 내가 알려준다, 이거지. 어? 뭐, 다음 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그렇지, 그렇지. <웃음> 소원이, 아니, 말해봐. 어. 어? 내, 내이 말을 하면은 이제 유튜버들이, 메이크업 하는 유튜버들이 막 난리가 날걸? 어. <웃음> 자기. 이제 자기... 또 미신으로 가고 있어. <웃음> <웃음> 막, 그건 막, 자기, 자기가 아마 알려준다, 이러면서. 그런데 내게 진짜야. <웃음> 내게 진짜 영빨이 담겨져 있는 사장이다 이거야 어디서 삽지풍기 짐이 가지 진짜 용한 무당은 아마 보일걸 나의 영이 보일거야 안 보이면 은용한인 것이 아니야 <웃음> 또 <웃음> 걷는다고 궁금한 게많아야 아직은. 오늘은 진짜 날씨도 별로 안 춥고, 데 아,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니까, 어, 되니까 왜 이렇게? 당심야 어, <웃음> <거야>. 어들어들 떨리는데. <웃음> 나는 옷 별로 안 입었어. 음. 그 후드티 그거 하고 이거 자기 거자 지금 입고. 아 누가 하나 입으래? 옷이 없어서 그러게 없어. 왜 오시옵소서? 그렇게 자, 그래. 자기 몸을. 뭐, 극기 복리할 일 있어? 어? 내 몸을 갖다가 부셔가지고 막 극기 복리할 일 있냐고. 푸셔가 다게 <웃음> 입고 다녀, 잉? 뭐라고 안 하니까. 옷을 다주고 싶어, 잉? <웃음> 소원을 이루어진 다지 아니, 봤나? 뭐. 맨날마다 택배 날아 들어오는 건 뭐여, 도대체. 옷만 안가고 <웃음> 꿈이야 거 아, 음식 저기 음식물 쓰레기 있으니까 저러고 가는 거야 꿈이네. 있어. 내 지금 보름달에 전기를 못웃히고 있는 거야. 근데 딱 보, 보름달만 지금 가르키고 있거든. 오늘 진짜 미세먼지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달이 저렇게, 저렇게나 저렇게 예쁘게 잘 떴어 여기 오니까 완전 보름달 됐다 근데 이 렌즈로는 좀 달이 잘안 보여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되게 비싼 거야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저런 거달잘 보려면 또 비싼 렌즈를 우리는 또 바꿔서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눈은 그게 자유자재로 다 되잖아 엄청나게 비싼 눈이야 근데 공짜로 쓰고 있는 거야 우리 눈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아, 돼 뭐... <웃음> <웃음> 캠페인이야 캠페인 있 <웃음> 우리 눈을 잘 보호하고 관리합시다 비싼 눈인데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웃음> 근데 막 의료보험도 되고 얼마나 좋아 어, 비싼데 막 보험도 해주고 카메라가 보험 안되잖아 AS, AS 기간 끝나면 뭐 그런거 안해주잖아 보험 가입하면 돼 근데 딱 그, 어? 사람의 눈은 또 그런것도 해줘 뽐이야 가자 오늘은 그만 집에 가자 뽐이 넌 이리와, 꼬미야 집에 가자, 꼬미야, 집에. 같이. 아, 어쩌다가 저렇게 항문당이 망가져가지고 큰일 났구만. 항문당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냥 짜. 아, 제가 아파하니까 못 짜겠어. 내가 게 이걸 있잖아. 아무튼 인정 사정 없이 확 짜지 말고 입장 부드럽게 입장야지. 부드럽게 이렇게 한쭉 밀면서 짜. 저번에 의사 선생님도 양얘 저기 뭐야 엄살 심하다고확 짜가지고 자가 노이로지 걸렸잖아. 그래도 살살 달게 가면서. <웃음> 남자들은 그래서 안 좋아. 어. 이제 여자 개를 갖다가 그렇게 막 갖다 인정 사정 없지막 남자 개는 확 짜. <웃음> <웃음> 그러지 남자 개는 조금 그런 게 있지. 근데 여자 개는 굉장히 섬세해 몰라서 그러지 와. 와.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 태백이 놀던 달아 10월에 뜨는 저 달은 근데 내가 봤을 때이달 중에 가장 예쁜 시절의 달이 언젠지 아는가? 한가의 딱그 9월달, 10월달에 뜨는 달이 젤로 예뻐. 내 봤을 땐 그래. 내딱 1년을 놓고 봤을 때 9월하고 10월에 뜨는 달이 엄청 크고 밝아. 어? 좋아. <웃음> <웃음> 뭐? 아니 자기 생각은 뭔데? 어? 아니 정원 같지. <웃음> 아니 사람이 <웃음> 어? 좀. <웃음> 아무 생각 <헷간만> 없어. <웃음> 아유, 아유, 참. 뽀믹. 또 이제 한번 주도권을 가져오는 또 게임을 해야 되나? 내가 어? 팬되고 써 자기 팬들이 하다가 <웃음> 내가 더 많이 알지 사인도 받아 그니까 어떻게 딱 당첨이 됐어 그때 꼴통으로가는데어 맞아 그 늦게 완전히 거의 뭐 어, 강연 중간인가 그 정도 갔었는데 딱 됐어 자기 보고 뭐, 책 써보라고 누가? 어? 누가? 그래, 선생님 그랬다고 아 나보고 작가래 왜? 어? 왜? 아이고 폰 다닌다고 <웃음> 아난또 내가 소질이 있어서 그런다고 <웃음> 그런 줄 알았는데 나를 나를 어떻게 그렇게 심리적으로 영안이 끼었나나 그렇게 들었다 순간 근데 그거것이 <웃음> 어? 근데 순간적으로 <웃음> 저기했네 똥마른 강아지처럼 왜 이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모든 것이 다잘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